브랜스 테드, 로우 설 명이 가능해요 오 근데 얘 일단 보면은 네? 어... 얘는 맞죠? 그리고 음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일단 보면은 얘는 이수소이온이 움직이는 거를 따지는 건데 음. 얘 지금 하나...얘에서 하나 갖고 그 다음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음, 맞죠? 얘도 이제 하나 왔고 어, 아 그러니까 하나 왔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는 아니죠. 음 왜하니까? 왜냐하면 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 맞아. 근데 얘가 어. 음. 아다 어, 이거를 놓쳤어요. <웃음> 이거 문제풀의 어. 일을 자 놓쳤었는데 얘는 물이 어, 산으로 된거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을 한 거를 모두 구분 했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는 H플러스를 내놓는 애가 산이라 는데 내놨죠. 근데 얘는 받았잖아요 그렇지. 바다고가에은는 얘는 틀렸지 왜냐면 얘는 수용액 속에서 움직이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는, 다이 그는 여기서는, 브레스 아, 브랜스 캐주얼 롤이 편이라고 했는데,